올려, 올려. 와. 감사합니다. 차돌박이 곱다. 뭐야. 허공빛이다. 와. 혼와지 음. 꼬독꼬독하고 고소하고 부드러. 음. 꼬집도 못해 고쉽다 음. <웃음> 아,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내가 뭐가 있어? 근데 기만 해도 배부르다 <웃음> <웃음> 일단 우리 민수 선수는 눈이 감겼죠? 네. 아, 근데 용석 선수는 지금 용석. 예. 많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옆모습이 많이 어두워 정신적으로멋지는이에요 아, 정신형. 아. 생각보다 잘 먹네 아, 좋았요 사장님 라면 네. 차돌박이 라면 두 개만 주시겠어요? 사장님 두개 드릴까요? 네 그리고 네. 차돌박이 라면 하나에다가는 차돌박이 두개 추가해주세요 두개 추가? 네, 네. 와보세요. 아미 요원. 네. 레슬링 선수 좀 바꿔주세요. 우리 요원도 실제로 보니까 좀 어때요? 어. 좀만 연습하면 은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회기가 엄청난데 음...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시간 제한이 60분인데 풀타임 드릴까요? 아, 어 아니요. 그... <웃음> <웃음> 네 너무 네, 무리는 잠시만. 하지 마시고요. 네. 라면 나왔습니다. 한 명. 흠, 땀 먹으면 시원하고 아, 얼큰하고 꼬시기한 게딱 아 좋아져. 아아음음음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니 돼. 남자예요. <목소리> <목소리> 음, <웃음> 어, 뭐, 너무 귀여워. 야, 잠깐 딜레이 볼래. 한번 보러 오 귀여워, 귀여워. 자 비교해서 보세요. 수양 면치기 갑니다. 이야. <목소리> <목소리> <봐요. 목소리> <목소리> 아, 훅 사겼어. 아, <목소리> 근데 사실 이거를 면치기라고 볼순 없어. 아, 그래서 해장이 그냥... 됐잖아. 면치기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여기서 쳐야 된다고. 이건 면치기가 아니 어, 다시 보여줄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줄 거한번 어. 봐볼게요 민수 씨 아니 왜 이렇게 방정 맞아 왜 <웃음> 이렇게 호들호도 먹냐 뭐 이렇게 아니 이랬어 아니 <웃음> <comigo> 어디서 본건 <웃음> 있는 거야 <웃음> 아, 맞아요 맞아요 <웃음> 오, 어, 면치기 치기 <웃음> 어, 하는데 면치기? 면치기를 거야, 끝까지 했어 음... 치기